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셀프 제안 3탄 제가 1편에서는 이제 코어 근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호흡에 대해서 알아봤고 2편에서는 햄스트링을 조금 느슨하게 만들어줘서 허리의 압박감을 피해주는 그런 스트레칭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여기까지 따라하셔서 효과를 많이 봤다는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3편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좀 몸이 많이 편해졌다 움직일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슬 이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운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내 몸의 중심을 바로잡을 수 있는 내 몸의 중심부 강화 운동을 할 겁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루틴은 운동 전에 해도 좋고 운동 끝나고 해도 좋고 자고 일어나자마자 해도 좋고 언제든지 꼭 하루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는 필수적으로 해주면 좋은 운동이고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이 루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틴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루틴의 이론을 잠깐 설명해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허리가 아픈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중립 상태를 유지를 못하고 이렇게 서 있지 못하고 허리가 약간 뭔가 이렇게 젖혀져 있는 경우에 허리에 그냥 압박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젖혀져 있는 이유가 이 엉덩이 근육이 힘을 강하게 주면 이렇게 이제 골반을 돌리면서 내가 중립 상태가 되는데 이 엉덩이 근육이 약하니까 힘이 풀리니까 그 힘을 허리가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리가 이렇게 아픈 거고 또 그리고 이 허리가 이렇게 되기 전에 이 코어 근육이 강하다면 이 코어가 얘를 이렇게 잡아줄 텐데 이 자세가 안 되니까 이 허리가 또부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이 약하고 코어 근육이 약한 분들은 그냥 서있기만 해도 허리가 아프고 앉아있기만 해도 허리가 아플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코어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같이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는 루틴에 대해서 알아볼겁니다 첫번째 알려드릴 동작은 하복부에 살짝 긴장감을 주는 동작인데 다리를 들어서 골반을 중립으로 돌려주는 동작입니다 이때 허리가 조금 괜찮으신 분들은 배를 바닥으로 꾹 누르려고 하면서 이렇게 골반이 뒤로 회전하는 걸 느끼면서 하복부의 긴장감이 살짝 드는 것을 느껴주시면 됩니다 이것의 조금 변형 버전은 이제 다리를 90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 다리를 뻗어서 그 레그레이즈 하는 것처럼 다리를 들어주셔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하복부의 지속적인 긴장감을 느껴주면서 골반이 이렇게 중립 상태로 돌아가 있는 것을 느껴주는 게 1번 동작이고요 2번 동작 같은 경우는 코어 근육을 조금 사용하는 동작인데 2-1번은 플랭크고요 2-2번은 데드버그고요 2-3번은 사이드 플랭크입니다 그래서 2-1번, 2-2번, 2-3번을 각각 해주셔도 좋고 자신이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해주셔도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상체 운동하는 날에는 2-1번, 2-2번만 해주는 편이고요 하체 운동하는 날에는 2-1, 2, 3번을 모두 되주는 편입니다. 플랭크 할때 주의할 점은 허리가 너무 꺾어지거나 허리가 너무 위로 올라가지 않게끔 항상 중립 상태로 허리를 만들어주는 걸 연습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줘야 합니다. 이 플랭크의 목적 자체가 내 코어에 힘을 주면서 내 골반에 중립을 잡는 거기 때문에 코어에 중립이 깨지지 않게끔 배에 힘이 계속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로 인해서 허리에는 지속적인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가 되게끔 하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드버그와 때도 마찬가지로 데드버그 시에는 이 허리가 또 뜨지 않게끔 과신전이 되지 않게끔 허리가 중립 상태를 유지하면서 골반도 중립 상태에 돌아와서 이 코어 근육이 살짝 늘어났다가 수축하는 그 느낌만 가져가시면 좋고 데드버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나 마무 검색해 보시면 데드버그 관련 된 영상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제 영상 중에 360도 브레이싱이라는 영상을 검색해 보시면 거기서 이제 데드버그에 관한 설명이 잠깐 나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동작은 이제 중근을 강화하는 동작인데 이 경우는 3-4 1번은 흔히 아는 브릿지 3-2번은 싱글레그 브릿지입니다 보통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양발로 브릿지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 조금 나, 내가 양발로 하는 브릿지가 쉽다 싶으면 3-2번인 싱글레그 브릿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브릿지 같은 경우는 어, 한 루틴당 10번 정도를 해주고요 빠른 속도로 진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최대한 천천히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엉덩이가 수축감이 드는지 안 드는지 확인을 하고 이때 역시도 코어의 중립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내 배가 계속 긴장감을 느끼는지 배를 만져주면서 내 배에 힘이 빠지지 않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만약에 배에 힘이 빠지고 허리에 힘이 들어간다고 라 생각하면 그 중립 상태가 깨진 거기 때문에 엉덩이를 더꽉조으면서 배에 힘을 주려고 하다보면 중립 상태가 유지될 겁니다 그리고 이힙 브릿지를 했을 때 최종 동작에서 나오는 그 평평하게 펴진 몸의 상태가 우리가 서 있을 때도 이렇게 중립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세가 브릿지의 마지막 동작이다 라는 것을 잘 인지하면서 아 내가 서 있을 때도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구나 로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요 이, 제가 보여드렸던 1번 운동, 2번 운동, 3번 운동을 순서대로 1, 2, 3, 3초씩 하거나 10번씩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세트로 돌아와서 1-2, 2-2, 3-2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하체 운동하는 날에만 다시 세 번째 세트까지 가서 1-2, 2-2, 1-2, 2-3, 3-2 이런 식으로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총 소요되는 시간이 한 5분에서 6분 정도가 소요되고요 5분에서 6분을 여러분이 아침에 투자하시면 하루종일 이 허리를 보호할 수 있는 단단한 지지대들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허리가 굉장히 아팠을 때이힙 브릿지를 하고 나니까 이 엉덩이 근육에 힘이 강하게 주어지면서 이 허리를 이렇게 받쳐주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이 브릿지를 조금만 잘 해보셔도 뭔가 허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고 플랭크를 통해서 허리를 보호하는 근육들이 한층더 강화가 되니까 이번 기회에 통해서 이 루틴들을 잘 따라 하셔서 허리를 지탱해주는 나머지 근육들을 강화함으로써 올곧은 허리를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